렌즈 좋아요 그리고 두번째 아이템은 조끼야! 진짜 너 그만 나오라 야. 진짜! 아 진짜 너 진짜 내, 내가, 내가 좀 들어갈 거야. 내가 들어갈거야 어좋 배! 나이스! 어 좋아 좋아 렌즈 좋아요 그리고 두번째 아이템은 조끼야! 진짜 너 그만 나오라 야. 진짜! 뭐야 이거 맨날 나와 진짜! 내가 먹고! 네? 다섯. 야, 맛있죠? 이거 어떡할까? 아이고 너무 맛있는 걸. 아니, 이거. 이거 우리가 이거 수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맞춰야지. 머리 수가 부족한데 이걸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떡할까? 아, 됐다. 나이즈! 아, 진짜 꿀이 너무 뜨한거 아니야, 진짜. 나이즈! 아, 파이어러지! 그렇지! 아, 위쪽이 사람이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내려갈 수도 없어! 아, 이거 어떻게 내려가? 다 위에 있는데! 나이스! 너무 멋있고! 아이고, 너무 좋고! 세상 좋고! 대고 들어갑니다! 아, 좋아! 이거 좋아! 잘못했어요!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토크인 혼내줘. 나이스. 잠깐만, 뭐야 이거? 야, 이거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아. 골어떻 가? 막는 가야 돼. 어차피 드론밖에 없어요. 골 넣으면 돼. 우리가 이겨. 너, 너, 너, 너, 골 넣어야 돼, 골.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나이스. 넣었다 어, 뭐요, 뭐요. 아, 어,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이스. 어! <웃음> 어, 아니 이거 뭐야? 아, 왜 뒤로 가아 뭐야? 아, 안졌어 절대 안 젖어, 지지 않을 거예요. 어, 그쵸 아, 어 캐리했다. 나이스. 아. 아 진짜 막 진짜. 아, 마이메나. 아파도 참아라. 어쩔 수 없다. 마이메나. 고통받지만 어쩔 수 없어. 참아. 룰렛 님이 선택한 일이야. 나이즈 좋아!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하하하! 이라미 아프지! 어 아하하하! 하하하 아! 맛있다! 대박이었어! 뭐야? 내가 먹고!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잠깐만. 끔 끔!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일 했어요 이게 바로 조끼와 헬멧의 힘이다. 아 역시 말맨 어그로 킹인 것 같아. <웃음> 너무 맛있고. <웃음> 도망 갑니다. 아한 바퀴 돌려주고 요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리오. 가득 채게 낫지 않을까? 몇 공? 아 이거 좋아. 너무 좋아. 나 띄우고? 그렇지? 가드쇠 좋아. 좋아. 아아 아, 때릴 거야. 너무 아깝다.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잠만. 나이트 축하. 잠깐만 <웃음> 이게 내 고의로 한게 아니잖아요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잘해 아 내가 틀어난 거 막아주고 있어? 아, 마인메가이 실드는 너를 지켜줄 실드야? 가드셉 괜찮아요 영동력하고 응용 괜찮아요 가드셉하고 영동력 나쁘지 않아 이게 돼 굳이 벽이 없어도 돼요 와 뭐야 어디? 깨려! <웃음> 아못가못가 못 가, 어디 가 나이스 팀 살리면 이렇게 팀 살릴수가 있어요? 전 죽어도 돼요 전 죽어도 돼 나이스 나이스 아군만 딜러만 살면 돼 근데 우리 딜러 죽었는데? 나이스! 궁 무시했다! 아 만병통치제로 궁 무시했다 이거지 여러분 만병통치제로 궁 리자만 궁 무시했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유 어디가 우리팀 나 이거 못 먹어! 아, 이, 뭐야, 이거!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지, 나 잘했지? 꼴 <웃음> 넣으러 가자. 아, 모르겠다. 아, 꼴 넣자, 그냥. 아, 이거 내가 MVP 달아서 트롤 안 해야겠다. 그지, 여러분? 아, 이거 괜히 트롤 했다가. 아, 제발! 나 진짜 꼴 없게 해줘! 도망간다, 도망간다. 나 도망간다. <웃음> 애초에 이거. 내 잘못은 없다. 어, 알아줬으면 좋겠어. 어, 절대 내가 한거 아니야. <웃음> 아, 아니, 제가 끼운 게 아니라 룰렛님이 끼운 거예요. 질량 한번 보자. 그래, 나 여기서... 어, 진짜 내가 만약에 질량을 못 넣었다. 그럼 제 잘못인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 지... 저기요, 제가 질량 1인데요 허... 하... 분명히 나 아이템이 쪼끼, 젖볶기헤매신데어 하... 뭘까? 허... 하... 이거... 뭐제 잘못이라고요? 가져가서 들어갈거야 어돈배 나이스 어 좋아 좋아 야 근데 조끼는 왜 끼고 있냐 와 준비된 맘먹구리였네 내가 살린다 내가 우리팀 살린다 나 죽어 아이고 어? 얼음 발사 아 너무 재밌다 아 몰라 만복구리 하면 항상 재밌어 몰라 집 탑에서 팔렙 찍고 내려온 거면 정말 잘끈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아무도 안 도와줘! 아니 와야지! 아로토모도 뺏겨버렸네 아 이거 내 잘못인가 난 분명히 잘했거든 설마 내가 킬 1등 아니겠지? 아 그렇구나 1등이구나 미안 아, 미안 잠깐만 포크라이퍼 미안해 미안해 포크라이퍼님 미안해 잠깐만 어? 아, 채팅보다 나 죽었어 아니야 1분 남았어 포기하지마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죽어! 개고락지 나이스! 나 나이스! 이거 이길 수다 이거 내거다내거 안돼! 안돼! 이거 죽으면 안돼! 나 죽으면 끝나! 게임 끝나! 피하고! 아, 아 진짜 이거 내가 잘못한거 아니잖아! 아 진짜! 개고리가뭐 이식길이야! 말이 안돼! 누가 잘했나 한번 보자. 그래도 내가 잘했을 거야. 나 그래서 나는 캐리했거든. 어 초반에 왜 캐리했으니까. 어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 질러 아니잖아. 탱커잖아. 어 탱커 받은 데미지 1등. 아 몰루?